대사 틀린 거. 같아 이 세상은 온통 하나의 무대 모든 남녀는 한낱 배우에 불과하지 단지 등장인다가퇴장했다야 인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대 강자 앞에서 꼬리 내리는 인간 꼬리가 잘린 후에야 뒤늦게 부랴부랴 애는 인간이 있대 우리 고경수 경사는 어느 쪽인가? 경찰 보니까 무섭지 잡아갈까봐 <웃음> 어, 뭘 원하냐고? 그렇지 야, 네가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말이다 내가 원하는 거 간단해 이광민이 가져와 우리 중에 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놈 너밖에 없잖아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 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냐고 내가 찾고 있는 건 사람인데요 저랑 같은 언어를 쓰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버림받은 적 없고 또 소외되더라도 따지지 않고 그래서요 제가 누울 때 전체에 지누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걸린 줄 알아 상대방 기분 맞춰주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알았어요? 유럽에서 마지막 밤에 내가 누굴 만났다? 근데 얘가 보티첼레 천사 같아 다잘 된다고 말해주는 기차 안에서 얘 옆에 이상한 커플이 막 싸우는 거야 자리 옮겨야 됐어 근데 내 옆에 앉은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지 처음에는 얘가 나 별로 안 좋아했어 내가 엄청 똑똑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름다워 아니 사람들 헤어지면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드라마에서나 그러지 실제로 누가 그러냐고 난딱 내가 헤어져보니까 알겠던데? 그래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예! 나 이제 해방이야! 난 자유인이야! 내팔라 네, 이제 난 어디로 가야지 아 운명이야 내팔라 네, 이제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느냐? 신이시여, 이제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모든 고통은 내 눈앞에 와있습니다. 당신의 바람대로 당신의 덫에 걸려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으니 이제